친구들한테 인사할 때 이렇게 얘기할 거야? 어 얘들아 잘 지냈어 이거 포크스마에뉴제타 690만원짜리야 이렇게 얘기, 인사할 거야 따끈따끈한 신차 소식과 중고차 출고 후기 귀에 쏙 들어오는 차량 소개 중고차 구입부터 판매까지 이것이 맨투맨 중고차 만의 1대1 밀착 케어 서비스 맨투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가 여러분의 중고차 구매 판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맨투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그 저희 그 아는 동생이 있어요 예. 네, 근데 저번에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이렇게 같이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아, 형저 차를 살려고요 얘기를 하는거예요 그래서 야 얘가 이것도 나한테 또차 괜히 또해 주려고 또 부담을 느끼나 그래 가지고 그냥 상담 비스무리하게 해 줬어요. 근데 이번에 골프 8세대가 출시가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엄청 좋은 거 같은데. 자, 골프 8세대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밍러스 아이콘 The Golf 8 Volkswagen. 골프가 되게 앞에가 좀 날렵해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데이라이트도 일자로 쫙 스타리아처럼 그렇게 좀 되고 앞에가 약간 BMW X3 같은 느낌으로 그전에는 깨도 이렇게 약간 각진 느낌이었거든요 복스바겐 차들이 디자인이 조금 더 유해졌다고 하나? 그래서 이거를 산다고 얘기하는 를 거예요 이거 보니까 4천만 원좀 싸졌네요 3,600짜리도 있네 프리미엄 등급 근데 프림미는거 하면 아무래도 조금 등급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100만원 차이 나면 프레스티지 산게 낫죠 예 네, 그리고 코너링 라이트 뭐냐면 오른쪽으로 우회전할 때 라이트가 오른쪽으로 쭉 비춰주고 이런 기능이에요 그리고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 약간 이렇게 뭐 아우디의 그 A6 방향 지시등처럼 이렇게, 이렇게 되는 뭐 그런 거겠죠 뭐 그리고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고 골프의 메모리 시트가 원래 안 들어가지 않나요 그죠? 허벅지지대, 요추지대 원래 없었,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있어봤자 수동으로 근데 전동으로 들어가고 마사지 시트 이런 뻘짓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윈드실드 헤드업 디스플레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앞유리에다가 투과하는 방식이죠 예,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좋을 것 같아 이것만 있어도 차가 한층 그 클래스가 좀 올라가 보이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정도 근데 100만원 정도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추가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 100만원 추가에 팟선이면 이거 살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이 프리미엄을 편의 기능만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동적코너라이트 이 앞뒤 이제 전조등이랑 후미등에서 라이트가 좀 좋아지는 거랑 어,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노라마 썬루프 이 정도만 된다그래도 저는 이 150만원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만약에 새차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프레스티지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이 이걸 알아본다고 해서 야, 너 이거 조금 부담되지 않을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3780만원에다가 이전비까지 하면 4000만원입니다 5년에서 60개월 한다고 해도 야 66만원이다 여기서 니가 이자 내면 은 이거 무조건 뭐한 70만원 정도는 한 달에 이상 나가지 않겠냐 얘기를 했어요 연봉 3000 번다고 해도 이거 250에서 빼기 75만원 맥시멈 계산해도 이거는 조금 아까울 것 같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 이제 너무 타고 싶다는 거야. 골프가 이제 아무래도 조금 어, 사 초년생들이 좀 드림카잖아요. 야 괜히 형 형이 생각했을 때는 너 이거 이 차에다가 4천만 원을 지금 네가 쓸 나이가 아니지 않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줬죠, 동생한테. 자, 바로 뭐냐? 자, 바로 바로 바로 폭스바겐 골프 7세대. 자, 금액 보십시오. 아름답지 않습니까? 790만 원.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700이에요, 700 예. 네, 말이 됩니까? 여기다가 무선 충전 거치대 하나 딱 달고 그리고 뭐볼거 있습니까? 요거 아마 후진할 때도 이렇게 센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만약에 어... 난 후방 카메라가 대표님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드리죠? 요 위에다가 후방 카메라 룸미러 하나 설치하시면 되죠 제가 뭐 그거는 또 오시면 또 서비스로 다나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복합연비 13.5에서 15.5 2.0 TDI 연비가 26.9kg라는데 사실입니까? 이렇게 좋다고? 6만원 주유시 못해도 600은 탄다 많이 타면 800 저는 사실 26km까지 15km만 나와도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엄청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 봤던 790만원짜리 차인데 어, 대표님 이거 18만km예요 저는 18만km 좀 그럴 것 같은데 오케이 뭐 나도 우리 구독자들 18만km까지 차 타는 건좀 오버라고 생각해? 자, 15년식이면 지금 22년입니다 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6년 됐죠? 그러면 1년에 2만km씩 주행한다고 쳐도 12만km예요 자 11만키로 놓겠습니다 자 제일 싼차 1220만원 근데 블루 색상이니까 어, 근데 이거 이거 이거 많이 타는데 사람들 저 아는 형님 한분 이거 타고 아는 동생 한분이 색깔 탑니다 아, 근데 차량이 이 색깔 이뻐요 예, 이거 정말 취, 직접 봐야지 알수 있는 색깔인데 요건 이쁜데 일단은 뭐요걸뭐 추천하다 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어떤 색깔이죠 흰색깔 요거 보겠습니다 가격은 1340만원 나쁘지 않지 보지 않아. 저는 사회초년생이 이 차에다가 돈을 그렇게 새차 사서 붙는 거는 사실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차? 어 그럼 대표님 1300짜리 300, 경차사도 괜찮지 않나요? 오케이 근데 경차가 실제로 사보면요 자 일단 경차 기아 올리모닝 기준이죠. 자플래시 넣고 뭐 에어백뭐 이런 건뭐 그렇다 치자 내비는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적어도 자 드라이브와이즈 필요 뭐 하냐? 1만 넣차자 그래 이런 거안 넣어 멀티미디어 패키지 두개만 넣어 1550이에요 근데 경차입니다. 경차 연비 아시죠? 실제로 소나타 연비에요. 그리고 실제로 출력이나 사용하는 어떤 그런 빈도 그런 거 봤을 때는 제 생각에 연비 모든 걸 포함해서 저는 골프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구독자분 저한테 이제 차량 문의할 때 경차 문의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아마 항상 그렇게 말씀드린 거뭐 겪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년생들 요거 사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키로수 상관없다 아 나는 뭐 차량 상태만 좋으면 돼요 솔직히 진짜 괜찮지 않나? 난 이거 사면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데 골프는 후회가 없어요 타보면 골프 타보고 아이차 존나 구려 야 이씨 누가 타냐? 아나 골프 절대 안 타. 아이씨. 내가 다시는 내가 골프 타나 봐라.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오히려 스무 살에서 스물여덟 살까지 드림카, 현실적인 드림카. 골프를 따라갈 만한 차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의 걸림돌이 있어요. 뭐냐? 아, 대표님, 저는 해치 빼기 싫어요. 이거 보고 있기도 싫어. 나 짜증나. 어, 그래. 그건 취향 차이니까.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다음 대안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골프 제일 최저가가 790이었죠? 보이십니까? 아백아 아이 뭐야 아이씨 뉴제털왜오다올려나 깜짝 놀랐잖아 이거는 연식이 안 맞으니까 13년식부터 나옵니다 바로 이거죠 아 대표님 저는 골프처럼 헬치백 싫어요 알았어 알았다고 자 이거 봐 그러면 보세요 자 620만원 모든 조건과 모든 어떤 내가 싫어하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싹 가라는 거 좋다 라고 생각이 되는 차량입니다. 솔직히 해서 실내 골프랑 똑같아요. 네, 계기판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실내가 조금 더 넓어요. 제가 체감상 이거는 어 아반떼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겉에서 봤을 때 복스바겐 그2 차를 거리에 가지고 나갔어. 누가 이 차를 600만 원이라고 생각해? 이차 가지고 나갔어. 친구들하고 딱 만났는데 주차장에서 만났어. 근데 이차어 복스바겐 뉴제타 690만 원 이런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친구들한테 인사할 때 이렇게 얘기할 거야? 어 얘들아 잘 지냈어 이거 포크숍에 뉴제타 690만원짜리야 이렇게 얘기, 인사할 거야 아니잖아 안 말하지 마 모른다니까 진짜로 아 후방카메라 이런 건좀 쓰지 마세요 좀아 이거 뭡니까 진짜 괜찮은 것 같아 키로수 16만이야 아 대표님 아왜 저는 이렇게 키로수 많은 거 싫어요 알았어 아, 지금 6년 7년 됐으니까 그래도 15만이 적정 키로수인데 그래 알았어 11만 키로프트자 그래도 자 뉴제타 1.6 TDI 블루모션 이게 6 9 0 시트! 그래! 자 시트 지금 구리죠 이차 보고서 시, 어, 시트 좋다 이렇게 말할 사람 없어 인정 근데 이거 시트찍 가서 보건만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100만원 크게 잡아서 100만원이면 합니다 100만원도 많이 잡았어요 가죽 시트로 만드는 거 100만원이면 합니다 이거 그냥 가져가면은 이틀이면 작업 끝나요 그러면 새 쿠션으로 새 가죽으로 싸서 옵니다 그렇게 타면 얼마다? 그래봤자 790만원 이금 빼면 750만원 똑같습니다 9만키로 이게 낫지 지금 아반떼 MD 키로스 15만 키로 타고 거의 뭐 10년 초반대 시기 거의 뭐이 정도 가격 할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살래? 폭스바겐 뉴제타 살래? 연비 뉴제타 볼까요? 나오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고속 연비 주행하면 24에서 25 이제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뉴제타 개인 연비 신기록 갱신 얼마나 갱신했는지 한번 볼게요 26키로! 네. 제 생각에는 이건 정말 맥시멈인 것 같고요. 예. 네. 제 생각에는 15kg, 16kg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연비는 최강이다. 이런 얘기 할수 있는 그런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는 사회초년생들, 그리고 결혼 안한 30대 초반인데 차 필요하다. 어, 난큰 차, 대형차 아니어도 된다. 근데 돈은 천만원 안 짜게 해서 해결하고 싶다. 무조건 이쪽으로 가시는 게 이득입니다. 뭐 여기서 만약에 이 차를 추천했는데 아나 천만원 안쪽에서 차 찾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 폭스바겐은 조금 이러시면은 그냥 아반 타세요 그냥 K5 타세요 제가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 진짜 보세요 한번 뭐 이게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로 저 차가 가성비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가 다릅니까? 키로수좀덜 탔네 네. 근데 당연히 국산차, 수입차에 대한 어떤 그런 막연함, 좀 불안감, 거부감으로 국산차를 찾시는 분들 당연히 뭐 존중합니다 그럴 수 있고 그러신 분도 많이 받고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선택은 고객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검차는 제가 해드리니까 네. 보세요 네. 진짜라니까 이거? 친구들 만나러 갔어 이거 타고 갈래요? 아까 골프 타고 갈래요? 골프가 낫다니까 근데 당연히 이런 건 있어요 아 저는 대표님 골프나 제타 실내 공간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거 사시면 당연하죠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사회 초년생이나 30초반인데 차가 없어서 새차 사야 되는데 큰 차는 좀부담스러워아 새차 살건데 전 결혼해서 살거예요 그전에는 좀 싼거 타고 싶어요 무조건 좋죠 이해되셨죠 에, 정말로 저는 정말 그 추천을 하는 바이고 저는 정말 가성비가 정말 좋다못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또 생각이 저와 같으신 분들은 이거 보시고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최대한 고객님 차량들 뭐내 차를 산다는 그런 마음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맨투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위에 연락처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